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올렸던 카운노르드 도면 주머니를 파밍하기 위한 사냥자리 찾는 방법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해당 자리는 퀘스트 표시가 있는 장소를 3시와 6시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5시 방향에 있는 지역이며 망령들이 모여 있고 주변에 조그만한 탑들이 땅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망령들이 죽으면 모두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바로 리젠이 된다는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에만 나타나도록 몰아갈거예요 개인적으로 끝쪽에 위치한 지역이 좋다고 생각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지역의 망령들을 모두 처치해주세요. 지역의 몬스터를 처치하였는데 바로 리젠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킴오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앞쪽으로 이동하여 망령을 한 마리씩 죽여보고 지금까지 잡았던 지역에 바로 리젠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바로 나타나는 몬스터가 있다면 그것부터 잡아서 우리가 처치했던 지역으로 리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설명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인근에 돌아다니면서 망령을 계속 죽이다 보면 특정 몬스터가 바로바로 바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부터는 해당 장소 부근에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기둥 쪽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보니 저기에 있는 몬스터가 바로 생겨났어요. 역시나 이 몬스터가 킹옵이었네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여기서 망령을 잡으면 인근에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면 주머니를 얻기 위한 사냥자리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